복지학교론 동영상을 시청하고 딱한 문제로 핵심을 이해하는 복지학교론 딱한 문제 시험 시간입니다. 제15화 법인이란 무엇인가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을 법률에서는 자연인이라 표현하며 자연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나오죠. 때문에 법률적으로 특수한 능력을 부여하는 법인을 만들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핵심은 사회복지계는 돈을 버는 영리법인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까지 나오죠 즉, 법인은 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법인을 만들 수 없으며 주무관청의 일정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 뒤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 방법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알겠죠? 알았으면 여기서 문제 다음 중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하나, 영수의 손재주는 남달라 물건을 만들어 판매도 잘한다 둘, 돈 많이 번 철수가 사회복지시설에 큰 돈을 기부했다. 셋, 매년 영희는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넷, 주영희의 꿈은 코스닥에 회사가 상장되는 거다. 다섯,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동훈이는 마음만은 부자다. 잘 모르시겠다면 앞에서 요약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명 결정적 힌트가 숨어 있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동영상 공유로 소문까지 내주면 완전 땡큐. 정답은 댓글로 적어주세요.